아, 이 시대에! 통과해! 진짜 이거 봐봐! 아니 장난감 샀어! 이거 봐봐! 백살! 다퇴구! 이게 어디서 내는 소리 이게~! 아니야. 나한테서 적, 나는, 적, 나는 소리 아니야 만들어지지. 나한테서 나는 소리 아니에요 저한테서 나는 소리 아니라고요 저한테서 나는 소리 아니에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저에 대한 사랑을 멈춰주세요 저한테서 나는 소리 아니에요 아 저... 네? 응? 어? 저? 어? 아니 재채게했어저 굉장히 억울합니다 여러분 저 굉장히 억울해요 파투씨정신차리세요자파투야 일로와 어. 미코손도 어? 갖고 싶어? 와트 노 있어요, 오케이. 내가 2 0대 뭐 뭐였지 뭐였지? 재밌어? 재밌어? 엄마 디데이 재밌어? 떠죠